밤을 마치고 나왔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머리에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와서 일단 소화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배에 뭐가 좀 들어가야지 이 뇌가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저번에 콘텐츠를 만들었던 청리단길 유유샤브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유유샤브 근처에 굴포 먹거리 타운이 준공식을 최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굴포 먹거리 타운에 중앙광장과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한 건데요. 올 봄에 갔을 때만 해도 공사장비였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굴포 먹거리 타운. 이름도 맛있는 게 많을 것 같은 그 먹거리 타운으로 가서 지금 일단 이른 저녁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골프 먹거리 타운은 부평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지속가능부평 11번가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청리단길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장 하부에는 특히 주차장이 건설된 데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로봇 주차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자랑스러운 청리단길입니다. 골프 먹거리 타운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차량 주차를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와서 사진 찍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벽화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리단길이라고 적혀있고요.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몇달 전에 그공사장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먹거리타운이 완공되고 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봇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는 스마트페이스테이션이라는 주차비 정산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단계를 정말카페가 정리 아니면 저번에 제가 왔는데 찾지 못한 걸까요? 여기도 조금 카페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기도 호시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공원 앞뒤는 아무래도 카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놀고 커피 한잔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갔던 자로 Thank mm -hmm. you. Thank you.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종 문화 공연과 콘서트를 이곳 중앙광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포 먹거리 타운 중앙광장에서 즐거운 문화생활과 행복한 먹거리 즐기시기 바랍니다.